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의 하입니다. 삐아가 너무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삐아 립스틱 영상을 올린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럭키샤인 틴트 두 번째 버전, 다섯 가지 컬러가 또 새롭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 빠르게 리뷰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고요. 그러면 바로 립 설명해드릴게요. 삐아 럭키샤인 틴트 2는요, 만천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고, 첫 번째 시즌과 똑같은 케이스에, 똑같이 글로시한 립으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는 MLBB 느낌으로 나왔고요. 첫 번째 컬러를 제외한 네 가지 컬러들은 착색이 있고요. 어차피 아니고 본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이 립의 팀 라인이 끝으로 갈수록 조금 얄쌍해지기 때문에 입술 라인을 따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립의 팀 모양이어서 이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지금 겨울 시즌에 맞게 저처럼 입술 건조하신 분들이 립밤이나 립오일 필요 없이 이립 하나면 정말 쫀쫀한 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쫀득한 립밤을 바르고 틴트를 바른 듯한? 근데 틴트의 발색력도 너무너무 좋아요. 요거 틴트 하나만 들고 다니셔도 립밤이 굳이 필요 없는 쫀쫀하지만 끈적임은 없는 그런 텍스처입니다. 요 립의 향 같은 경우에는 그껌 중에 아카시아 껌 혹시 아시나요? 그 아카시아 껌 향이 나는데 향이 진하지 않아서 입술에 바를 때는 향이 나지 않는 정도고요 그래도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립 틴트의 컬러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쨍해지는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입술 발색 보여드릴게요 06번 영혼의 단짝상 영혼의 단짝상 발라볼게요 06번 영혼의 단짝상 컬러는요. 따뜻한 밀크티가 생각나는 그런 베이지 브라운 컬러인데 리얼 MLBB 저처럼 진짜 내 입술 같은 컬러 따뜻한 내 입술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이 떠오르는 우리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핑크기도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죽은 브라운이 아니라 딱립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허전함 없는 그런 베이지 브라운 컬러예요. 07번은 제가 정말 받고 싶은 상 이름인데요. 베스트 인기상! 베스트 인기상 받아보고 싶어요. 음! 베스트 인기상 컬러는 요 톤다운 핑크 컬러인데 웜쿨 어디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뮤트한 핑크 컬러라서 그냥 정말 요 컬러도 앞서 바른 영혼의 단짝상 컬러처럼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립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을 법한 그런 뮤트한 핑크 컬러인데 요거는 여쿨 분들이 단독으로 바르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요. 굉장히 차분한 핑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콧을더 바르면 조금 더 쨍한 핑크 기운이 올라오긴 하는데 획기가 조금 섞인 그런 뮤트한 핑크 컬러라서 부담없이 쓱쓱쓱쓱 바르기 좋은 그런 핑크 립이에요. 오늘의 베스트 인기상! 오늘의 인기가요, 베스트 인기상 발표하겠습니다. 진홍 앵님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인기상 08번 용감한 시민상. 이거는 딱 봐도 뭔가 레드레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더 레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저에게 레드립이 너무 안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레드립을 정말 싫어하고 안 어울려서 싫어하는 거예요. 레드립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정도 레드는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핑크 레드 컬러인데 핑크와 레드의 딱 중간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저처럼 평소에 레드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레드 레드 립 레드 립 09번 약방의 감초상. 약방의 감초? 베쌈의 무초 약간 이런 느낌이야. 베쌈의 무초 전에 발랐던 립 안에 착색이 조금 있어서 살짝 조금 더 딥해볼 수도 있긴 한데 약방의 감초상 컬러는요 말린 대추가 떠오르는 그런 오렌지 오렌지 느낌보다는 대추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살짝 탁한 레드 평소에 칠리 컬러나 그런 말린 대추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파호 컬러는 핑크와 레드 중간을 딱잘 잡았던 컬러라면 약방의 감초상 컬러는 탁한 대추 컬러와 레드 컬러의 중간을 잘 찾은 오렌지 느낌보다는 진짜 확실히 말린 대추와 레드를 오묘하게 잘 섞어가지고 예쁘게 만든 그런 느낌 한코더 바르면 컬러감이 조금 더 딥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노래 마지막 컬러 너무 마음에 드는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게요 어, 얼른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근데 틴트라서 안에 착색이 있는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는 컬러 보여드릴게요. 정직하게. 이 컬러는 모브 핑크 컬러인데 삐아가 되게 신비하게 예쁘게 컬러를 오늘 립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컬러도 약간 그레이시한 핑크 컬러에 플럼 모브 빛을 조금 톡톡 넣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퍼플립을 즐기실 수 있는 즐기실 수 있게끔 만든 컬러 같고요. 쿨톤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법한 그런 핑크 컬러인데 웜톤 분들이 도전하셔도 그렇게 이질감이 막 크게 날것 같지는 않은. 이 컬러도 한코더 바르면 조금 더 쨍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컬러입니다. 저 원래 평소에 이런 컬러를 안 좋아하는데 이 컬러는 데일리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얇게 얇게 바르면. 보랏빛빵이 떠오르는 그런 컬러예요. 굉장히 예쁘네요. 보랏빛 빵, 보랏빛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삐아 럭키 샤인 틴트 2두 번째 버전 다섯 가지 컬러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시즌에 아주 잘 맞게 촉촉한 가을 겨울 컬러로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정말 촉촉한데 가벼웠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틴트예요. 오늘 립도 오늘 옹행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